190cm에 5cm가 150cm에 1 5 c m 15요? 15면 얼마 난 거야? 다이크. 네, 맞죠 네, 알아보세요. 아아아아, 아, 아. 아, 오호호호.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 안녕하세요. 어? 이상형이요? 이상형이요? 있죠. 꿈과 야망이 있고 어, 멋진 여성 섹시한 남자. 그래서 오늘은 이상형 밸런스 게임을 할 거예요. 오 좋네요.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네, 네, 말씀해 주세요. 솔직하게. 네, 솔직하게. 꾸밈없이.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하는 사람, 드문드문 연락하는 사람. 저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하는 사람이요 차라리. 너무 드문드문, 저는 연락이 관심에랑 비례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드문드문하면 이 사람이 나를 드문드문 생각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 드문드문으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어, 각자 일을 하고 있을 때도 있기 때문에 아, 드문드문, 네. 질투 없는 사람, 질투 많은 사람? 저는... 아이거또 어렵다. 질투 없는 사람? 네. 질투 많은 사람으로 할래요. 귀엽잖아요, 질투하는 거. 가슴 골반? 저는 골반인 것 같습니다. 네. 길이 굵기? 더 굵기요. 인생은 굵게 살아야 돼가지고 네. 그리고 제가 주사를 별로 안 좋아해서 주사기를 무서워합니다. 표현 많은 사람, 좋은 사람? 저는 많은 사람이 좋아요. 왜냐하면 저, 제가 엄청 많기 때문에 표현이 많은 사람, 저는 무조건 표현 많은 사람이 좋아요. 난 내가 표현을 엄청 많이 하기 때문에 같이 해줘야 돼. 스킨십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제가 스킨십이 많기 때문에 스킨십이 무조건 많아야 돼요. 많은 사람이죠. 예. 네. 술잘 먹는 사람, 못 먹는 사람? 술잘 먹는 사람이 좋아요. 그래야 술 취한 나를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술자리 다 가는 사람? 술자리 다 가는 사람? 아... <웃음> 술자리... 안 가는 사람. 예. 저도 안 가겠습니다. 그녀 따라서. 담배 예. 피는 사람? 안 피는 사람? 안 피는 사람. 예.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 밝고 텐션 높은 사람? 밝고 텐션 높은 사람을 좋아해요. 왜냐면 저는 리플에서보다 남자친구랑 있을 때 텐션이 다섯 배는더 높아요. 밝고 텐션 높은 사람. 아, 네, 재밌는 연애를 추구합니다. 네. 사람, 안 끼는 사람? 안낀 사람? 안낀 사람이 좋아요. 뽀뽀할 때 부딪힐 것 같아요. 안 끼는데 가끔 끼면 묘하게 잘 어울리는 사람. <웃음> 안 끼는 사람. 네. 장발 단발? 장발 단발? 하, 장발. 네, 장발. 저는 장발 좋아해요. 영중이? 영중이 잘랐잖아요. 노래 잘하는 사람? 춤잘 추는 사람? 오! 노래 잘 부르는 사람으로 하겠습니다. 네, 노래 잘 부르는 사람. 저는 춤잘 추는 사람이 좋아요. 저랑 같이 취미가 같은 거잖아요, 좋아하는 게. 그래서 더 끌리더라고요. 연상이요? 하... 하... 하... 저는 연상보단 연하가 좋아요. 연하가 말을 챙길 때그만큼 어? 짜릿한 게 없어. 원래 저 연상을 좋아했거든요. 이제는 연하! 어? 잘 하는 사람, 어? 잘 먹는 사람. 아, 잘 먹는 사람. 잘 먹는 사람은 최고입니다. 진짜. 네. 어, 연애하고 싶다. 섹시한 사람, 귀여운 사 사람. 섹시한 사람이요. 전 남자가 귀여우면 이성적으로 끌리지가 않아요. 하, 저는... 섹시한 사람. 네. 글잘 쓰는 사람, 글씨 잘 쓰는 사람? 글잘 쓰는 사람이죠. 그러면 나한테 표현할 때도 엄청 예쁘게 할거 아니에요. 제가, 글은 제가 잘 쓰니까 글씨 체 예쁜 사람이 매력이 조금 더 다가오는 것 같아요. 아이폰 쓰는 사람, 개미티 쓰는 사람. <웃음> 아이폰이죠. 아, 아이폰이죠. 다리가 긴데 비율이 안 좋은 사람? 다리가 짧은데 비율이 좋은 사람? <웃음> 아, 비율이 조, 좋은 좋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짧은데 비율이 좋은 사람으로 하겠습니다. 아, 저는 그럼 비율이 좋은 사람, 다리가 짧은데 비율이 좋은 사람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보여지는 건 비율이기 때문에. 잘생겼는데 이름이 이상하잖아 x 김고추. <웃음> 아, 고추어 반대 이름이 이쁜 사람? 전 고추가 좋아요. 평범한데 이름이 이쁜 사람 네. 이름 중요해요, 중요해요. 왜냐면 부르잖아요 제가 주연, 주연. 그럼 이제 그 사람이 뭐 사, 3인칭을 쓸거 아니에요 아 고추 아파 <웃음> 고추 맛있어 아 고추 피곤해 뭔가 뭔가 다른 게심으로갈것 같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 아 저는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요 강아지 왜냐면 산책 가는 걸 제가 좋아해가지고 뭔가 좀 에너지틱한 사람일 것 같아요. 네. 다리가 이쁜 사람, 엉덩이가 편한 사람. 다리 이쁜 사람. 네. 잘생긴 사람, 성격이 좋은 사람. 성격이 좋은 사람. 성격이 좋은, 사람. 성격이 좋은 사람이죠. 네. 더러운 사람, 결벽증 있는 사람. 결벽증 있는 사람. 결벽증 있는 사람. 아파트 사는 사람, 주택 사는 사람. 아 아파트, 아파트, 아 아파트. 주택 사는 사람. 주택 사는 사람. 주택 사는 사람. 이벤트 자주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이벤트 안 하는 사람이요 안 하는 사람 제가 많이 하겠습니다 네. 돈을 너무 아끼는 사람?! 돈을 너무 잘쓰는 사람 와! 내가 돈을 잘 쓰니까 돈을 아끼는 사람! 돈을 아끼는 사람이 좋습니다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아 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네. 너무 어렵다 아니. 맨날 하는 사람, 일 년에 두번 하는 사람 맨날 하는 사람이요 일년에 두번은 너무 관련두 분은 권태기입니다. 근 사랑이야 그게? 양정훈 노래만 듣는 사람? 양정훈 제외한 노래만 듣는 사람? 아... 제 여자친구인데 제 노래 안 듣는다고요? 하... 아... 근 네. 여자친구도 여자친구의 기호가 있으니까 내 노래 빼고 다른 노래 듣는 사람 네, 하겠습니다. 190cm에 5cm랑 150cm에 15cm 1 5 c 야1 5면 얼마나인 거야? 우선 1 9 0에 5cm 하겠습니다. 안 하죠 뭐. 난 플라토닉 러브도 가능한 <웃음> 사람이에요. 아니 근데 국 사이즈 말하는 거 맞죠? 신발 깔창 사이즈. 아니 <웃음> 유튜버로서 성공하기, 가수로서 성공하기? 아, 어려운데? 가수로서 성공하기. 예. 네. 집착하는 사람, 방이 많은 사람. 아, 아 질투랑 집착은 좀 다른 거 같거든요? 집착은 진짜 싫어해서 방이 많은 사람으로 할게요. 리플에서 영원히 일하기, 리플 탈투하고 음악1등합니 에이 <웃음> 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 여기 또 이런 걸 리플에서 물이 일으키고 음방 일정고 물이 일으키고 물이 정도는 뭐 이해해주지 않을까요? 제가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리플 나가는 건 아니죠? 그러면 망하고? 망하고? 그러면 저는 리플에서 영원히 일하기하겠습니다 리플에서 영원히 일하면서 음방 이위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선택하겠습니다. 양정훈, 영둥이 당연히 양정훈이죠 그 앞에 있으면 좀 힘내요 <웃음> 아 무슨 아, 소리예요 아, 같이 함께 해온 세월이 얼만데 지금 정훈씨랑 저는 같이 늙어가고 있어요 그거 무시 못합니다 그건 <웃음> 맞죠 양정훈, 유주호 아니 정훈이죠 자나? 얘 자냐? 영둥이, 유주호 아니 준호 오빠자 잖 영둥이, 최마테 영둥이요 선피디최마테아최마테지 <웃음> <웃음> 너 이따가 보자, 이따가 할 때. <웃음> 어. <웃음> 임유진. h a v 나 했어? Where am I? Music. m u s 영 c Music. m u s 임유진! 임유진 c m u 임유진. 아 열사 연어도 재밌겠는데? 네, 장난이고요. 열사 연상으로 <웃음> 하겠습니다. <웃음> 열사 연상으로 하겠습니다. 여자친구가 어, 가수, 유튜버. <웃음> 유튜버. 왜? 재밌을 것 같아요. 사랑과 우정. 저 사랑이요. 전사랑의 진심인 여자예요. 여자친구가 XXTV, <웃음> 아프리카. XXTV, 내가 아는 그 XXTV <웃음> 말하는 거예요? <웃음> 왜 이래 진짜. 아프리카. 여자친구가 아프리카, t 이치 y 이치 i 요아프리카뭔뭔 무서워요. 서워요 <웃음> 네, 끝났습니다. 네, 여러분 제 이상형을 찾고요. 자신이 부합된다 하시는 분들은 DM 해주시기 바랍니다. t c h y Twitchy. t w i t 제 미래 여자친구님! h y Twitchy. Twitchy. Twitchy. Twitchy. t 이 세상에서 주인공처럼 만들어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네, 연락 주세요!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 내 남자친구야? 내가 이렇게 이상형 월드컵을 했다고 했는데 너가 부합되지 않는다고 나에게 실망을 안 했으면 좋겠어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너가 좋으니까 우리 꼭 결혼하자! 결혼해야 되거든 나 결혼해야 돼, 나 시집가야 돼 안녕 내 남자친구 이제 곧 만나 됐스 아, 왔다. 오케이.